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반려견 마루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. 다혜씨는 16일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세상을 떠난 마루를 주모하는 영상을 올렸다. 영상은 2017년 대통령 취임 전 경남 양산 매곡동 사자에 거주하던 마루의 모습으로 시작한다. 문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수년적 모습도 담겨 마루가 오래도록 문전 대통령 가족과 함께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.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루의 예전 사진 문다해씨 페이스북 갈무리. 문전 대통령 취임 후 마루는 청와대에서 함께 머무르다가 퇴임 후 현재 양산 평산마을 사조로 내려왔다. 영상 말미에는 또 다른 반려견 토리와 함께 산책하던 마루가 기운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이 담겼다. 다음 장면에서 세상을 떠난 마루는 수위로 보이는 흰 천에 쌓여있고 그뒤 모니터에는 마루야 고마워라는 추모 메시지가 띄워졌다.